표고버섯 재배 목적으로 참나무 벌목 중 사고,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재해장의 급여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2021나 30847이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8년경 농업작업안전제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표고버섯을 재배하기 위하여 원고의 집 근처 야산에서 접정목으로 쓰기 위한 참나무를 자르던 중 추락하는 나무에 부딪혀 후유장애를 입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가, 설명의무 위반 여부 이 사건 별표 2가 규정하는 농업작업은 내용상 농업인 안전보험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과 농업인 안전보험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별표 1이 규정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즉 농업작업 관련 사고에서의 농업작업 및 농업작업에 따르는 행위와 거의 동일하거나 이를 포함하 포함하고 있어 그 내용을 대풀이 하는 정도의 불가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별표 2는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대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의 불가한 사항으로서 그에 대해서까지 보험자인 피고에게 명시설명 의무가 있다고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별표 2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관련 보장하지 않는 사항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에 관하여 상품설명서에 대한 내용을 교부받아 설명을 들었고 이해하였다는 내용을 자필로 청약서에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별표 2에 관한 피고의 명시설명 의무는 이행되었다 할 것입니다. 쟁점다. 이 사건 사고가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작업과 따르는 작업의 범위를 규정한 이 사건 별표 2중 제1호와 제2호는 제한적 열거조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원고가 표고버섯 재배를 위하여 접종목 용도에 참나무를 자르는 것이 이 사건 별표 2, 제1호 감옥이 정한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일에 따르는 작업이라고 할 것인지 보건대, 원목을 베는 행위는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행위와 그 태양이 전혀 다름으로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직접적인 작업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따르는 작업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목을 베는 작업을 가리켜 농산물을 가공, 선별, 건조, 포장하는 작업 즉 따르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따르는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를 대부분 주거, 농업작업장, 출하처와 각 장소들 사이의 이동구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그중 어느 곳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별표 2가 정한 다른 태양의 농업 작업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별표 2 제3호는 희설물을 농작물 재배 시설, 농작물 보관창고, 축사 및 농기계 보관창고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이 사건 별표 2 제2호는 농용 자재를 농약, 비료, 사료, 농업용 p p 포대 P빌렴, 할죽, 농업용 파이프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종목은그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종목용도의 참나무를 자르는 것을 두고 위각 규정이 정한 시설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농용자재 운반 작업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농업작업 안전재 후유장의 급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